FM 89.7MHz, BBS 광주 불교방송입니다. HLTV 지금은 갤럭시 S23 게이밍 퍼포먼스의 짜릿함에 빠질 시간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.